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하루만에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라이트 믹스 보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먼저 보고 와주세요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 아무리 후두를 내려주어도 가벼운 성대 접촉, 즉두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음이탈로 이어져서 성구 전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성대 접촉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의 경우인 성대가 너무 과접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드물어요. 오늘은 가벼운 두성으로 성구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대 접촉이 약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가성이 아닌 두성으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을 성구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소리를 라이트 믹스 보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호흡, 성대 접촉, 그리고 후두 위치의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게 2, 30분 정도만 도와주면 제 경험상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하루 만에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저와 함께 하는 경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귀가 좋은 보컬 트레이너와 함께라면 하루 만에 이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드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라이트 믹스 보이스에 성공하고 나면 강한 믹스 보이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부분 그날 가능합니다. 물론 노래에 적용시키는 건 당연히 어렵지만요. 자 그럼 나머지 10명 중에 3명은 왜 하루 만에 라이트 믹스 보이스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성대가 골고루 접촉하지 못하고 빈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더 이상 접촉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가성으로 바뀌면서 음이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대 접촉, 성대 내전, 성대 접지 이 말들은 모두 평소 벌어져 있는 성대를 닫아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대를 닫아주는 근육인 LCA와 IA 그리고 그 외에 닫힌 성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들은 모두 단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약하면 가벼운 성대 접촉 즉 두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 가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성대 접촉을 도와주는 수많은 연습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가장 강한 자음, 기억을 활용한 연습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연습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꼭 낮은 후드 위치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드 위치가 낮아질수록 외부근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외부근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외부근의 개입이 높은 상태에서 성대를 강하게 닫아주는 연습을 한다면 너무 강한 성대 접촉으로 인해 성대 과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궁금해서 아주 심한 과접촉이 되게끔 하루 종일 훈련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다음날 성대가 너무 강하게 다치게 되는 바람에 아 이런 식으로 가성과 가벼운 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돼버린 적이 있어요. 물론 성대 과접촉을 해결하는 연습방법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요. 성대가 너무 과접촉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연습방법도 곧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제 성대가 빈틈없이 잘 접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성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라이트 믹스 보이스로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게 됐어요. 3시간이고 5시간이고 하루종일 노래를 흥얼거려도 목에 부담도 가지 않고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라이트 믹스 보이스가 아니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처럼 고음에서도 힘있고 단단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다면 길한관계에 있는 고음과 여린 소리를 담당하는 윤상갑상근과 저음과 단단한 소리를 담당하는 갑상피혈근 중에서 조금 더 갑상피혈근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고 즉 성대를 조금 짧게 만들어주며 성대 접촉면적을 넓게 가져가고 무엇보다 강한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피혈근의 힘이 더욱 필요한 걸까요? 아니겠죠 물론 이것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훌륭한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고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노래를 많이 했었지만 결국은 목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처럼 두꺼운 성대를 가진 사람들은 한계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단하고 힘있는 소리로 고음을 소화하면서 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흡, 성대, 공명 이 과정 중에서 일단 성대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호흡일까요? 아니요, 호흡도 정말 중요하지만 호흡을 강하게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건 공명, 즉 성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대 위에 상후두관을 조이는 트행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투행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보컬살롱 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희롱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제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